금강관야 바람일경 봉독하겠습니다. 청구 없지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허방내 안에 재신지는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지 미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지 미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지 미사바 봉청전재재근강 몽차표도근강 몽송아수근강 몽청배전수근강 봉청전 성화근강 봉천천재재근강 무천재신근강무천재실력근강 봉천근강검보살 봉천근강세포살 봉천근강해보살 봉천근강어보살 대수상계종기명시방불아금발롱원치창강경상보사중은하재삼도구야굴견문자실발불이심 진차해보신 동생낙국개경계무성신신미묘법에참만겁난조 아금은 견두수지원열의 진실이 계법전진언호 마라나 마라다 오 마라나 마라다 오 마라나 마라다 금강반야바라밀경 여시야문의 시불제사의 국기수국, 고도건녀대 비교증, 1250인구, 이시세존식시차기지발리사위를선거시거기성준차제거리헌지본처반살수위발세조기부자의자시장로수보리 제재증주, 조정자기편단을 견우수착지합정공양이백불한희우세존열의선원년제보사선보축제보사세존선남자선네인 파란육타라삼랴산보리심흥은아주운아, 목귀신불은선제선대수보리 여유소서 열의 손노음제보사선보축제보살력금제청당이여서 선남자선녀의 바란흑다라삼야삼보리심흥여시주여시한복귀신 유연서조원여음을 불고수보리 제보살마하삼흥여시한복귀신 소위체준센티유량내생야태생야스생야가색야구생양무생야구상양무상야비우사미무상아계왕인묘일반임을두지여시물똥불암무수무벌눈세심물눈센티물두자아이고 수보리야보살리와상인상충생상수자 산지피보살부차수보리 보살라빠무소주행어보시소위 부주색보지부 s 성 n 미처 m i 시 수보리 보살시시 부조성하이고야 보살부조상보시기보다 불가사랑 수보리 아유나 동공가사불래존 수보리 남 이상적 견열의 수보리 회불한 세존 파둔선된모여시온설량보생시시불고수보리 마자시서 열애매를후 베스 유지계수복자 자랑무는 생심이차브시다니신 부러의 불립부 삼서벌이온 성은이 아무런 찬바무소 존재성간 무시장무내제 열선자신자수보리 열애히치시견 시제중생등야시 무량부터 가고시제중생무보상이상중생상수자상무보상연무 비보상 하이고 시제중생약심시상세기 차가 중생 수자 아티보상 치차가인 중생 수자 하이고 하치보상 치차가인 중생 수자 시거불은 시버불은 지비법. 이시이고 예를 성성여든 비고시아 서벌에 불려잡어 사원사원 비버수보리 아유 내리드 간육다라삼녀삼보리아 여래요 서서 벌벌수보리아 여의 부소서리 무위적범 명한육다라삼녀삼보리아 무위적범 내리 가살라이고 여래서서 벌불가 칠불가사 비버 비버 소유자 알찬 성게이무이버 위우 차별수보리 아유내 김만천재 대천세계 칠보이은 부지신 소득보토 경이다보 수보리연 심대존나 고시보토 지피보토서 지구일어야인어한지 사게 된위사보하고수일체급불아라삼삼된수소일불자보유나사담 수 여유나 아남 작시나 마르가 남과 부수보리 암 불래세존 아이고 아남 메이 불래이 시므 불래시고 명 아남 수보리 여유나 아란 작시나 마르가란도 라보수보리암 불래세존 아이고 실모에 법명 아란 세존 나가란 작시나 마르가란도 라 즉이 차가인 중세수자 세존 부사 아드 문전 삼매인전 체제 시제여 가란 아유, 부서업어. 부서업어. 아유, 부서업어. 부서업어. 세존 나보자 시야 마시어 활란 세존 나의 자시나 마르가라한도 세존 듣고서 수보 시활한 날인자이 수보리 시무소에면 수보리 시활한 날 불고 수보리 아유 나의 석전 듣고서 버일수 법불 다세전열에보시모소도수 아유 나보살장부터 법불 다세존 알고 장부터 자주 비장하시면 장하시고 수 세보살 마사릉시자 천존신 부세신부 수성에 미쳐생음모소제 이생계시 수 비어 신여서 미사랑 아유나 시심이대부수벌이한심대 a 이고부서베신시면 u 신수벌이여영하중소사수 여시 사등하유이범 이소화 천이보시수심대불수 야선 남자 선 내이사계는에 재생한 천이 나소라. 공야불탐요인수는이벌 단이신 성체 세상 제일 희우지시조소대이지기불 존재자. 일체벌이세다음 작은 루나제불고 수벌이 시험마냐바라이자지 소유자 벌사번바집번바번바 전세계소유 s 신 시다 보 b 벌이한 심대 전수벌 a n 매진 미진 시면 진상계시 현자하는 손에 소득해야 미대는 문여시지경 세존 낙부인 드문 시간 시1 0년전 직생 시설당제신 성체제일 희우공덕 세존 시의장자, 72상, 15일의 설명시사, 세존 나감대 문녀시견전, 신의 수지 부조인, 낫단의 세유, 옵의 세기, 은생태무시견, 신의 수지, 지인지기, 제일 희우하이고, 차이무아상 무인상, 모든 세상, 모든 사상, 소유자상, 72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72상, 하이고, 일체 세상, 짐의 제벌 울고, 수보리, 여시여시약, 부인, 대무시가, 불가, 퍼벌에, 단인, 신 심의유하이고, 수보리, 열의설 제이 바람에, 집비, 제이 바람에, 심멘 제이 바람에, 수보리, 인여바람 아인더 바람에 심어 있바람고보삼조지 세 보시 수보 b 호생여시수시자강자불밤견보사심무주법이시여간문견수단지신 녀내조회분이 향하사든 시보시 중이분 부이 향하사든 시보시 후이분 여기 향하사든 시보시 여신물한몇천 만하겁의 신보시 야부이 문차간전 신신 보이럭이 보서 항사시로성 회인에서 스버 이언제 시계 불가사의불가침부바대진자설 이바사장 자약능수로성 광인 열제시인신계선제불가란불가무변불가사의공동여신인지하담날 따라 삼녀삼 하이고 보 o b o t 보자 a g a n 간순생 a 수작 s u n g a 불능통소소위 i g a t a g a n Pulung t u n 천이 나수라 아마세농대독성사소득공소현세분불 천만 아뿐선세비여서불린것을버리 약사남자 선아마세대 독성사계 소득공덕 알고 숫자하고 있 심내간에 후불시스버래다시간의 불가사의 가불 불가사의 시스버리 백불은 세존 선남자 선바라 따라 삼년삼보리심문주나목신불스버리 약사남자 선바라 따라 삼년삼보리 심다 당연 시시 마음물 춘생이 이 무스생심을 도전하이고 수보리야 보살리와 상인상춘생상수사상 집에 보사소자 수버리심을바라놓 따라삼야삼보리심자 수버리어유내려있는보소이보드가육 따라삼야삼보리부 불래세존여보소소리 불이 는보서무보드가육 따라삼야삼보리 불언여셔시 수보리심을 보래들간육 따라삼야삼보리 수보리야이범내래드가육 따라삼야삼보리 자연제불시불여수기연해새 단대제로석가모 시무이버드간우따라삼야삼보리시고아승이시연연고라삼삼보리수보리시무이버간따라삼삼보보리삼삼보리어시시무시고리보시고명보리비연신난대수보리연세여서신기 아라 o n a 로 r e i 모사 s e j iyo i a n u s e j o n o r e b o r e i iyo i a n b u w e s 모 a s iyo i o i a n 세 s e j o n 수 o r 아유 나 o iyo i a n b u 안수 s 아유 나이법무세이법 a 수 u 어유아 이불 안부의 세존여 이불 안수리여윤나영아중소사 부서시사부 세존여 서시사 수리여윤아중사 위어 시사등황하시장아소 서수 불세계 여시향이라고심대 전불고 수버리 소부터 천소을 생각하는 심여를 실지 아고 여래서 제생개 이시시명이시 소자 수버리 가거신 불가름 현재신 불가름 미래신 불가람 수버리 어아의만천자천 세계 칠보 영보시신 이시니부세존 이 y a 보살 보다이보무고서보다보리여 불가의 보 여래에서 구조세신 지피 구조세신 시변 구조세신 수보리 아유 내에 가야구 세세상 견부보라 세전 내래 부르이구 세상견 아이고 예래서 재산구조 지피 구조 시면재산구조 수보리 여무리 여래 작시야마라인서서포바자시야 마이고 야기는여래이우서서버지방불등해야서서고 수보리 사버져부부가서시면서버의시염면 수보리 베불은세전바야생 어미래 세문서시보 생시보 불은 수보리 피불은생비불은생아이고수보의중생전자여래 사비인 생, 비부른, 생 시멘 중세 수보리 백불은 세전불들 간 따라 삼삼보이 위무소 득가 불은 여셔 시수보리 아누 따라 삼양삼보이내증무서사가들 시멱 아누 따라 삼삼보리 부처 수보리 시벅대과시명아 따라 삼삼보리이모아 무인 무수생 무수사 수요 최법 뜻득 따라 삼양삼보리 수보리 소 서버 자율를설 지피 3보 시멱 서법 수보리 야천천재천세계 중소조 스의사랑 역시 듯이 부진 지용보시 향은 이차받야바람이 겨내사 그래서 소 이타사 자부터불베배아내이 산세 비여서 불버 여유 나무리여래 다시야 말아 생수 버리 맞아 시험 하이고 심으지 생계를 작은 생애를 도자 헤래중화인 준생수자 수벌이여래서유하자 지비아이브 무진이 유수벌리 범모자라서 비수벌이 여유나 가의 31상 간열에 부수벌이여시어시 31상 간열에 부른 수벌이 야게 31상 간열자는성화시에 이보사기안야개사기 송과, 이상삼삼 야, 보보 Xa b a i o so do o n g do h i go so bô ri, xe bô so bô so b o so bô ri, bẹ phô re, xe d una bô so bô so bô to so bô ri, b o so do ta bô r n t a n cho si go so bô so bô to so bô ri, g a g uy nan yang n a n g n a k h e a ga si 세존여래소서 참탄대천세계지피세계시면세계하이고야세계시르자지시라성여래서일라산지피일라성시면일라성수보리일라산자지시불가설단번제인탄착기사수보리야이나무사라게인겐순생겐수작겐수보리아연아시냐소설이부불라세존시불이래소설이하이고 세존사라게 인겐순생겐수작겐지피하게인간순생간수작간시하게순생수작수이바라삼삼보리심자얼제시지내신부산 보 o 수 l m 소원보 on t h 서지피보 e 심 s 보 d 수 of 야 h e p e o 하신 진세계 d 어지 e w 시 s 야기선 남자 선녀인 발보 g 심자지 i 세간의사 o r n i 서로 I 위기 n t you 이 o say,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의 i k e I 이일 s like, I 서 a s l i 사 e I was like, I w 거룩하고 희유하신 칠구지의 불모왕불 대준제 보살님 불기 2500년 년 음력 월일에 거주하는 생 입니다. 모든 부 따님의 어머니 역을 담당하시는 칠구지의 불모왕불 대준제 보살님 미래제가 다하도록 준재보살님께 몸과 마음 다 바쳐 귀히 귀명합니다 금생, 전생, 다겁생을 살아오는 동안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죄 탐진치 삼독심과 무명에 가려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퇴산과 같은 죄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거짓말한 죄업 부처님 전에 진심으로 참회하옵니다 오늘 경전 읽고 다라니하고 염불하는이 인연 공덕으로 부처님의 청정하고 맑은 무량광명 놓아주시어 지중한 죄업장 많이 소멸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칠구지 불모왕불 대춘제 보살님 지중한 죄업장 많이 소멸되어 원하고 바라는 모든 소망 성취되기를 발언합니다. 더 이상 죄짓지 않고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5개와 13개를 잘 지키고 팔정도 측명연부라는 착한 사람 되길 발언합니다. 세세 생생 날정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팔정도 측명연부 수행하고 선근과 복덕을 두루 쌓아서 기어이 윤회를 벗어나고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날수 있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부칠구지 불모왕불대준 준재보살, 준재보살, 준재보살, 준재보살, 준재보살, 준재보살, 준재보살, 준재보살, 준재보살, 준재보살, 준재보살, 준재보살, 준재보살, 준재보살, 준재보살, 준재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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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부살 존재부살 존재부살 존재부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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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재 보살, 준재 보살, 준재 보살, 준재 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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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제보살 준제보살준제보살준제보살준제보살준제보살준제보살준제보살준제보살준제보살준제보살준재보살재보살재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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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재보살순재보살순재보살순재보살순재보살순재보살순재보살순재보살순재보살순재보살순재보살순재보살순재보살순재보살순재보살순재보살순재보살순재보살재보살재보살 <목소리> 보살존재 보살존재 보살존재 보살존재 보살존재 보살존재 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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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보살 존재보살 존재보살 존재보살 존재보살 준제보살준제보살준제보살준제보살준제보살준제보살준제보살준제보살준제보살준제보살준제보살준제보살준제보살준제보살준제보살준제보살제보살제보살제보살제보살 존재보살 존재보살 존재보살 존재보살 존재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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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제보살 순제보살 순제보살 순제보살 순제보살 순제보살 순제보살 순제보살 순제보살 순제보살 순제보살 순제보살 순제보살 순제보살 순제보살 준제보살, 준제보살, 준제보살, 준제보살. 준제보살, 준제보살, 준제보살, 준제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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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 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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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재보재보 and Devils, s i 순재보 and d e v i l 재보 i r e s and 순재보 i l s Sires and d 재보 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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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보살 존재보살 존재보살 존재보살 존재보살 존재보살 존재보살 존재보살 존재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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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보살존재보살존재보살존재보살존재보살존재보살존재보살존재보살존재보살존재보살존재보살존재보살존재보살존재보살존재보살존재보살존재보살존재보살존재보살존재보살 <목마> 보살존재 보살존재 보살존재 보살존재 보살존재 보살존재 보살존재 보살 s and Devos, Sires and Devos, Sires a 과심 기명 정리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과 한자 제보사 행신반야바라밀다시 조교농계공도일최고의 사리자색불리공공불리색색즉시공공즉시색수상행시업보여시사리자시제법공사불생불멸불구부증부증불감시고공증무색무수상행시무한이비설신 무색성양 미초법 부왕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명 무무명지 내지 무노사 영 무노사 진무고 진별도부지영 무득이 무소 득고 보리 살타 이반야 바람일 다고신무가의무가이고 우유공포월 리정도 몽상구경 열바 삼세제불의 반야 바람일 다고득간 욕따라 삼약 삼보리 오지반야바라밀다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 최고 진실불라 오, 설반야바라밀다 주즉설주할 아제아제바라아제바라승아제모지사바아제아제바라아제바라승아제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아제바라승아제 오지, 사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